시험 나서 그냥 응. 신났어. 운동 안 하고 싶다. <웃음>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. 해보십시오. <웃음> 너무 힘들어. 오전에 실내에서 한 방에 다 소화하고 오후에 뭐딴 괜찮을 것 같은데 오후에 밖에서 숨이 소화할 테니까. 체감상 5kg 빠진 것 같아. 힘들어 죽을 것 같아. 야수님. 성조촌 1 0대박 네. 이었나 예? 5 야스. 아. 세공 거 스케줄이 들었지. 오전에. 근데 깜빡네 거기 가는 데 만한 거. 응. 아, 칠러만 했는데 나보다가 진짜 머리 떡져서 뿜을 어 그런데 그거 어떻게 죠 호텔에서 계속 있었습니다. 이래주세요. 많이 사갔어니다 이거 덕치면 나 가지고. 이거 너무 힘든데. 하나만 못 골라요. 다행히 <웃음> 아, 굳이 골라요? 아, 런닝? 런닝, 일링이 바뀌니까. 야, 뭐, 뭐저 야구장 밖으로 뛰는 것도 있고, 트랙 뛰는 것도 있고, 되게 여러 가지. 한번 는거 보세요. 살바다 원래 처음에 엄청 길었다가 한번 갚고, 두 번째 안갈으라고 아, 예, 이해를 하면서 해야 된다. 네. 음. 네. 음. 붙여야 된다. 증인이 있잖아요. 음. 붙여야 된다. 붙여도 됩니다. 야, 붙여도 됩니다. 떨어뜨려도 되는 거 아니다. 붙여도 됩니다. 그러 컨트롤이 좋아요. 아, 열심히 준비 잘 하고 있습니다. 아, 엄청 힘든데, 견뎌야 좋은 성과가 있겠죠. 아, 다들 열심히 하고,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, 보기 네, 좋습니다. 런닝이 아, 제일 힘들어요, 런닝이. 런닝량이 많아가지고, 런닝이 제일 힘들어요. 런닝 때 생각하면 다들 이제 표정이 안 좋아집니다. 네, 많이 탔죠. 좀 오늘 좀 많이 발랐어요 딱딱 카메라가 들어오네요 많이 바르니까 다행이다 사진만 보면 되게 많이 탔거든요 어제 푹 쉬었죠 쉬는 날마다 좀 많이 벗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다음날 더 힘들 것 같더라고요 뛰는 게 제일 힘들어요 런닝 다 그러죠 숨 넘어가기 전까지 투수들은 호텔까지 제가근데 야수들은 아직 때까지쟤어간 적은 없어요 다잘좀뭐 좀 벗고 좀 떠다주시고 뭐, 힘들어 보이면 힘내자 힘내자 해주시고 하니까 다들 좋으신 분이예요 <웃음> <웃음>